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늘은 축구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이키 팬텀베놈 엘리트입니다. 이것은 페빈이가 신는 거고, 이쪽은 제가 신는 겁니다. 중간에 그 있는 이것은 아디다스 20.1 프레데터입니다. 신발 모두 스터드는 FG 스터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면, 손을 축구화에 얹고 있다가 더 좋은 축구화를 살짝 들어주세요. 네. 패드가 더 좋은 축구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향 전환이 더 좋은 축구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시에서 센 축구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킥이 더잘 나가는 축구화는 무엇입니까? 그럼 패드가 더잘 되는 축구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리프팅이 더 잘되는 척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브리블이더 잘되는 척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휴딩할때 점프가 더 잘되는 척관은 무엇입니까? 어, 그럼 풀 컨트롤이 더 잘되는 척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편해지는 추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프레데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프레데트는 일단 처음 씻을때 뒤꿈치가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기 고무 돌기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팬텀 베노멀 신으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팬텀 베놈은조금 신어도 먼저 이렇게 빨리 트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작은 하나, 스터드 두개가 포괴나 있는데 원래는 이 가운데 스터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도 아까랑 똑같이 포괴나 있는 상태입니다 태미니거는 저와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지 멀쩡합니다 오, 예. 근데 제 것은 어 너무 이곳이 불량의 특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본사에 보내서 축구와 불량 판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참! 가격을 말 안했네요. 두개다 할인할 때 샀습니다. 팬텀 베놈은 8만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1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프레데터는 다른 색깔은 10몇만원이고요. 이 색깔만 7,8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축구와 사이즈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축구화는 5mm 단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Y와 OY 두 사이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0 사이즈도 5.5Y와 6Y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240을 신고 있는데 240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5Y는 발볼이 좁은 분들이 신어주시면 되고 6Y는 발볼이 넓은 분들이 신으시면 됩니다. 같은 사이즈이지만 6Y가 발볼이 더 넓고 신발 길이가 조금 더 빕니다.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구화를 신다가 뒤꿈치가 아플 때축구화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주시면 안 아파집니다. 오늘의 축구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